자 여러분 이제 카드뉴스 만들기의 마지막 편입니다 디자인을 하고 조금 더 색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거예요자 그러면 지금부터 카드뉴스 예쁘게 만드는 방법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만들어 볼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내용에 맞춰서 카드뉴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어, 이렇게 콘텐츠를 잘 만드는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제목 형태로 한번 넣어 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만드신다면 그 제목에 맞는 다양한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콘 같은 것들을 삽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그림과 그리고 아이콘을 삽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림부터 가지고 올 건데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프리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일단 가장 먼저 다운로드 를 받을 거고요 아이디어에 관련되니까 그냥 아이디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이디어라고 적으니까 음, 뭐 엄청나게 많은 아, 것이 나오진 않지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림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출처 안 밝혀도 됨 이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 써주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해볼게요.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꾹 채워줘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채웠는데 이미지 슬라이드 바깥쪽으로 벗어나버리니까 편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를 1대1 비율로 잘라주는 것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그림 도구 서식 들어가시고요 자르기, 가로세로 비율, 그리고 정사각형 사이즈 1대1 비율로 잘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 일단 여기에 어 전구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전구 모양을 살짝 이렇게 가지고 와주는 게 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고 바깥쪽을 톡 누르면 이렇게 잘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오 이렇게 만드니까 이제 텍스트를 어디에다 입력해야 될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이미지의 위치에 맞춰서 즉 피사체의 위치에 맞춰서 왼쪽에다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예시부터 보여드리고 다른 디자인은 또 어떻게 만드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콘텐츠를 잘 만드는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글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튀는 글꼴을 하는 것보다는 좀 무난한 글꼴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난한 글꼴이라고 하면 어, 고딕체 종류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콘텐츠를 잘 만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얇은 글꼴 나눔 스퀘어 라이트체를 써서 흰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엑스트라 볼드체로 바꿀 거고요 흰색으로 자 이렇게 했고요 이 텍스트가 흰색이라서 좀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그림자 효과를 살짝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 자 이렇게 넣어봤는데 음, 자 이것만을 가지고 제목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요거를좀더 텍스트를 작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됐고요 여기 아래쪽으로 콘텐츠를 잘 만드는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하나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지를 자 그렇다면 이 표지를 또 한번 디자인 한번 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는지 여기에다가 테두리를 하나 넣어 줄 거예요 그 테두리는 사각형 도형을 정사각형 도형으로 일단 삽입을 하겠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삽입을 해서 딱 정중앙에 오게 한 뒤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 선 실선을 흰색으로 채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비도 엄청 굵지 않게 한 1.75 정도? 요 정도?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이미지를 요 조금 더 어둡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림 도구 서식 수정 여기는 조금 더 어둡게 밝기를 해준 뒤에 여기 중앙에다가 놔주시면 어, 피사체의 위치가 어디든 상관이 없이 어디에다가 어디에나 넣으실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넣어서 중앙 정렬 해주시고요. 좋은 아이디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나눔 스퀘어체를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NS에 티몬 몬소리체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티몬 몬소리체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네요 어떤가요? 방금 전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 봤지만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어좀 감이 오시나요? 자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아이콘 같은 것들 또 하나 집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콘을 집어 넣을 건데요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에서 아이디어와 관련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 볼까 해요 저는 여기다가 아이디어또 적어 볼게요 이렇게 적었더니 여기에 아이디어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콘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듯한 뭔가 전구가탁 튀는 듯한 이런 아이콘들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에서 음. 요거 귀엽네요 자이 아이콘을 선택해 주신 뒤에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png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2 사이즈로 프리 다운로드를 누르신 뒤에 파워포인트 안에 그대로 삽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삽입 그림 자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 아이콘을 그리고 뒤에 굳이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앞에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난 뒤에 이미지가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걸 삭제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텍스트를 전체 다 검정색 좀 살짝 이런 검정색 위주로 해주시고요 자 겉에 있던 선색 같은 경우에는 또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하면 짜잔 굳이 뒤에 이미지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만들어도 되게 깔끔하죠 자 이렇게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이콘을 아래쪽으로 크게 키워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좀 제목을 바꿔서 콘텐츠를 잘 만드는 아이디어 찾는 법이라고 해서 뭔가 확실하게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드는 이런 제목을 넣어 봤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자, 뒤에 배경을 이번에는 흰색을 넣어 보진 않을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배경 서식 들어가서 여기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이 질감 채우기를 누르시면 여기서 다양한 질감을 넣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질감을 종이 질감 있죠. 양피지 질감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어도 뭔가 느낌이 좋죠. 자, 이렇게 질감까지 넣고 아이콘까지 집어넣으면 이런 느낌으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콘만 집어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제목이 다양하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디자인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콘텐츠를 만드시나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볼 건데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다 또 내용도 집어 넣을 거예요 자 여기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일단 뒤에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 봤고요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그 이전편 이편을 봐주시면 이미지 어떻게 넣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 봤고요 여기 아래쪽에 텍스트 위에다가 글을 입력한다고 라 했을 때 저는 이 뒤에 있는 이미지를 조금 더 어둡게 먼저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림 도구 서식 수정 좀더 어둡게 하게 되면 요렇게 어두워지게 되죠. 자 이렇게 어둡게 한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 글을요. 저는 고딕체가 아니라 조금 더 힘이 느껴지는 듯한 글꼴을 쓰고 싶어요. 그 글꼴이 바로 명조체인데요. 궁서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궁서체 종류 중에 하나 바로 조선일보 명조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좋아하는 조선일보 명조체를 이렇게 해서 중앙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렇게 흰색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좀더잘안 보이죠? 더잘 보이게 하려면 직사각형 도형을 여기다가 하나 그려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선 없음 검정색 투명도를 조금 더한 30%? 한 50% 정도 준 뒤에 텍스트 상자를 맨 앞으로 보내기를 하면 이렇게 살짝 보일랑 말랑 하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느낌으로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단어나 그런 글이 좀 많다 싶으면 이미지랑 겹쳐서 표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도 이제 글이 좀잘 보이게 고딕체를 써 주실 거고요 글씨는 좀 작게 만들어 줄수 있겠습니다 어떤 거요? 자 이렇게 만들어도 어, 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눈에 확 띄지 않나요?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래쪽에 이미지를 넣어두고요. 위쪽에다가 맨 앞으로 가져오기 도형을 집어넣는 거예요. 도형 집어넣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음, 파란색 맨 뒤로 보내기 하면 이렇게 나오죠 뒤에 도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삼각형 도형 하나만 집어넣어 볼게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쉬프트키 누른 채 그려주시고 그리고 돌려서 여기에 겹치듯이 놓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상자 안에 있는 이 효과를 여기로 그대로 서식 복사할 겁니다 서식 복사 단축키는 컨트롤 i f t C 이고요. 붙여넣기는 c t r l s h v 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미지를 원래대로 이렇게 좀 바꿔놓으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글은 지워졌지만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 볼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던 었 것인데 이렇게도 표현되고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내리기만 하면 또 아래쪽으로도 표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살짝 넣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워포인트에 애니메이션을 넣고 이것을 영상으로까지 만들 수 있다면 이제 이걸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겠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음, 이 아이콘이 좀쑥 나오는 듯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듯한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다. 애니메이션 올라오기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듯하게 나오게 되고요. 이 아이디어 찾는 법도 밝기 변화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순서대로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전환 효과를 넣어줄 거예요. 전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닦아내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누기 뭐 실선 무늬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는 늘어뜨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전환효과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이 긴 것보다는 좀 짧은 게 좋아요 그래서 기간을 한 1초 정도 바꿔주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닦아내기 전체적으로 텍스트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잘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것을 영상으로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영상으로 저장하려면 파워포인트 2010버전 이상에서만 가능합니다. 2010버전도 똑같이 할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왼쪽 상단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저장하실 때 이제 영상, 카드, 카드 뉴스 영상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mpeg4 비디오 또는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이두 가지로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mpeg4 비디오는 소위 말해서 mp4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peg4 비디오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좀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mp4 비디오로 그냥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열어 볼게요 그러면 저절로 영상으로 만들어진 카드 뉴스를 만나게 될 수가 있겠죠 어떤가요 여러분 와 카드뉴스를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니까 훨씬 더 유튜브라든지 그런 영상 매체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카드뉴스를 만들고 디자인한 뒤에 영상까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카드뉴스를 만들기 좋은 사이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이트는 타일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카드뉴스만 만들 수 있는 진짜 카드뉴스 하나만큼은 정말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저작권 채널 그런 것들을 상관없이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데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디자인을 이렇게 어떤 가요 진짜 이 사이트는 어, 파워포인트로 만들다가도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은 아 진짜 파워포인트 그냥 괜히 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하게 디자인 시안을 만드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카드뉴스를 제대로 제대로 만들고 싶거나 그리고 좀더 쉽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는 이타일이라고하는 사이트에서 만드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영상까지도 만들 수 있게끔 한다고 하니까 더 유용하겠죠? 자 이렇게 카드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좀더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꼭이 카드뉴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도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직장인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초년생 분들께 정말 많이 도움될것 같으니까 꼭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